감아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! <아우. 웃음> <웃음> 언제까지 지지하실 겁니까? 응. 응. 네 내민을 거두어 산하를 얻으십시오! 이명주 역할을 맡으며 좀 합니다. 내가 <웃음> 최근에 시간이 났을 때 자산업도 발신 지한을 마스크 쓰고 봤는데요. 만들만 하고요.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겠더라고요. 그 7월 28일 날 뭐가 되시는 극장에서 꼭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꼭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